자기야, 우리 오늘 200일 되는 날이잖아. <웃음> 어, 우리 오늘 200일 되는 날이야. 자기는 그냥 200일 조용히 넘기자고 하고 이런 거잘 신경 안 쓰니까 나도 준비 같은 거할 다 보니까 <웃음> 뭔가를 준비해 버렸네. 사실, 200일이라는 시간 누군가한테는 짧은 시간이잖아. 6개월 정도니까. 근데 나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야 6개월 만에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줄 몰랐거든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도 많았고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도 잘 몰랐던데 2개월만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해 그전까진 무서웠거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자기를 만나고 나서 사랑받는 게그 받은 걸 돌려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됐어 고마워 이런 감정 느끼게 해줘서 요즘 자기 때문에 행복한 일이 너무 많은 것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랑 처음 만나는 날부터 일기를 썼거든 어, 너무 날 것의 내 감정들이라 이걸 자기한테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한 게 없더라고 그만큼 자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됐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<웃음> 부끄럽지만 우리가 만난 날부터 썼던 일기 자기한테 주려고 그리고 우리 여행 갔을 때 누텔라 토스트 먹은 적 있잖아 그때 자기가 너무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여행 갈 일이 없어서 못 먹었잖아 내가 그 가게 레시피 타와서 만들어봤어 <웃음> 사실 맛은 자신 없긴 한데 설마 누텔라를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맛이 없을 리는 없잖아 정말 달달하고 맛있을 거야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달달한 마음처럼 완전 달달할 거야 <웃음> 음 정말 고마워. 많이 사랑해줘서.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해줘서 너무 감사해.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거라고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거야. 그럼 더 빨리 당신을 사랑했을 텐데. <웃음> 만약에 누군가 총을 세발 쏜다면 두 발은 내가 맞아줄게. 마지막 한 발은 막아주려다가 그 전에 죽을 거야, 아마. 아, <웃음> 너무 현실적이었어. <웃음> 그러면 내가 세발다 맞아줄게. <웃음> 어 앞에 말한 건 잊어. 내가 다세발 맞을 거야.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지. 보다 더 자기를 사랑해 요사랑이란 감정을 자기한테 거의 처음 배우는 것 같아. 그 전까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무서웠거든. 근데 자긴아아야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좋고 행복해 이런 행복한 감정을 가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써라고 내가 만든 뉴텔라 토스트 먹을래? <웃음>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요